b y e b y 양념이 진짜 맛있다. 얘는 중화상화. 계란이 응. 엄마 하트 모양이야.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본 에 충실한 가성비 좋은 전통 주화유로 전문점 아비오 반점에 갈 거예요. 어, 아비오 반점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아비오 반점은 이소룡을 연상케 하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이테리어 어, 또한 80년대 이소룡 영화에서 볼수 있는 정모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방문할 곳은 아비오 반점 목동점이고요. 다양한 주화유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아비오 반점 목동점으로 가보실까요? 고! 네 저는 지금 아비오반점 육통점에 도착을 했고요 중식을 보면은 깐풍기, 탕수육, 유린기 이런게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중식을 시켜 먹을 때는 세트 메뉴 있잖아요 짜장면 두개 탕수육 세트 그런걸 주로 시켜 먹는데요 나만 그래? 여러분들 안그러세요? 어, 근데 여기 아비오반점은 이런 요리가 탕수육 소짜는 5,900원 중짜는 11,800원 그리고 깐풍기, 뭐 유린기 같은 경우는 다 9 9구0원이래요와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전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여러분 메뉴가 나왔는데요. 와 장난 아니죠? 상황이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총 메뉴는 여섯 가지예요 하나 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얘는 다천식 붓날개, 유린기, 다천식 탕수육, 바로, 루 옛날 탕수육, 깐풍기까지와 메뉴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 9,900원.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일 먹고싶었던 꺼바로우기터 어. <웃음> 음. 와 달달하고 엄청 짭짤하고 쫀득쫀득해 잘짠단짠해 오가로가 새콤새콤하면서도 쫀득쫀득한 게 진짜 맛있어 음! 유림기 여기는 야채들도 깔려있고 말로 만들어서 유림기는 처음 먹어봐 유림기 이런 거 비싸잖아 음 이거 새콤해가지고 입맛 확 떴다 음! 새콤한데 매콤함비 있어가지고 와 이거 딱인데? 음 닭이 엄청 부드럽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극날개 너무 알려니 전부 하나하나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고 너무 맛있어 극날개에는 떡도 들어있어 뭐야 <웃음> 떡도 이렇게 맛있어 와. 미쳤어 미쳤어 얘는 4천식 향수육 고기밥 엄청 싫어하죠?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이 완전 부드럽고 육즙이 장난아니야 음. 미쳤어 이게 신0시켰 장난아니야 소스에 푹 찍어서 향수육 진짜 미쳤다 음. 향수가 새콤한데, 과하지도 않고, 단맛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쭉쭉 들어가는 거야. 음, 깐풍기, 깐풍기. 아니, 고기가 하나같이 부드럽고, 바삭바삭한데, 와. 아, 근데 이게 딱 그쪽 매이요가성도 진짜 짱. 미쳤다, 미쳤어. 근데 내 입맛이 잘일 닮은 건 유닛기가. 유림기가 새콤하니 매콤해가지고 처음에 먹었을 때 입맛을 확 돋아주는 게와 이게 너무 매력있는데? 거기다가 고개가... 여러분 이사0천식당 진짜 미쳤어요 아 근데 육즙이 가득하고 고기가 왜 이렇게 큰서트릿이래전 솔직히 말해서 9,900원이라면 약간 저렴하잖아 그래가지고 고기 좀 질이 안좋거나 아니면 어 튀김맛이 많이 묻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고기가 완전 부틈해가지고와 씹을 식감이 장난 아니야 너도 <웃음> 맛있고 어우 다 맛있어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이거는 다이어트 식 아니야?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음. 아니 이게 9 9 0 0원에가성비 미친 거야 진짜 안에 튀김옷이래고고기 엄청 튼실해 나 너무 흥망한다 음. 그리고 여기가 오픈 주방이잖아요, 푸드코트 특성상 그래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있습니다 먹으면서 신기하니까 나도 자꾸만 이렇게 보게 돼 뭐. 여기 그 아베오반점의 슬로건대로 진짜 기본에 충실한 것 같애 아 음. 중식 먹으면서 단무지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지금 나 단무지 한번도 안 먹었어 음. 새콤하고 매콤하고 단짠단짠해 와... 단무지 뭐가 제일 맛있어? 당수 음. <웃음> 여기? 근데 이게 탕수육 퀄리티가 우리 보통 그 알잖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짜장면 두개 탕수육에 나오는 그런 탕수육이 아니야 다 튀겨져서 진짜 맛있어 그치? 아빠는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 꿔바로꿔바로야 입맛이 가족인데 다 달라 엄마는 탕수육 아빠는 꿔바로난 유린기 <웃음> <웃음> <웃음> 뜯어 뜯어 <웃음> 안을 <웃음> 잡아요? <웃음> 장난이 너무 좋다 양님 만 원짜리인데 양님 진짜 많아요. <웃음> 진짜 <웃음> 둘이 와서 요리 메뉴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으면 배터질 수도 있어. 와양 진짜 나 진짜 부지런히 먹었는데 양 줄어들지가 않아. 얘가 그냥 짬뽕, 차돌 짬뽕. 옛날 짜장, 중화비빔, 중화비빔. 얘가 중화 상업이라고 해요. 볶음밥에 짜장에 마파두부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 다 갈아서 만든 유니짜장이에요 유니짜장 와 기본인 짜장면부터 한번 먹을게요 짜장면 이게 무슨 이게 뭐죠? <웃음> 음. 유니짜장이라는건지 되게 부드러워요 다 괴로워 갈아져있어서 그리고 내가 오늘 이걸로 해장하려고 어제 술 마셨다 차돌짬뽀 고기까 뭐, 완전 이나차돌짬뽕이 뭐야? 비 <목소리> 여러분 이거 봐요! 미쳤어 미쳤어 고기 육개 지난번 불맛과 매콤함 어, 살아있어 살짝 잘 들리다 이거 와 짬뽕이 엄청 시대 안에 여러가지가 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 중화 비빔밥. 저 중화 비빔밥 처음 봐요. 몰로 아, 진짜 풀니다 계란이 아마 같은 모양이야 아, 파도 불을 여기다 딱 해가지고, 비벼먹는 거야. 살짝 노른자 해가지고. 소시. 아까 그 유닛짱이랑 소스랑 같은 건데, 짱이 엄청 들었거든요? 이것도? 좋은데 하나 얹어가지고 갑자기 음. 미쳤어요 밥이 하나하나 차려있는데 짜장면, 미니 짜장소스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홀팍콜가 잘 넘어 대박 와 인기 장난 아니야 음. 화비빔밥. 아. 아. 네, 오늘은 제가 아뵤. 먹는 먹점점에서 다양한 요리들과 식사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저는 이 메뉴가 자 다, 제가 다1만대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양이 적을 줄 알았어요 우리 보통 짜장면 두개탕수육 세트 시키면 탕수육이 적게 오잖아요 그래서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오 양이 엄청 푸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거든요 혹시 오늘 제가 촬영해가지고 양을 많이 주, 주셨냐고 그거 아니에요 정량이래요정량인데 이렇게 양이 푸짐한거 가슴비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세 분이서 가시면요 요리 두 개랑 메뉴 하나만 시키셔도 배부르고 남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양이 너무너무 푸짐해요 그리고 어, 제가 오늘 먹어본 요리 중에 어, 맛있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어,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저는 요리를 위해서는 사천탕수육 맛있었고 유린기 맛있었고 꿔바로우 너무 맛있었고 어, 왜냐면 그 탕식이 엄청 튼실해 그 튀김만 이게 아니라 고기가 너무 튼실해가지고, 신념 식감이 장난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림기 같은 경우는, 새콤새콤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땡기고, 그 다음에, 꺼바로, 와,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하고, 단단단단한 게, 와,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비에서는, 유닛 짜장 괜찮았어요. 유니 짜장이 짜장면에 있는 그, 양념들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잘게 다져서 그래서 그런지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거기다가 중화상합 있잖아요 볶음밥 짜장소스 그다음에 막파두고 이세 가지 맛세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좋겠, 차절짬뽕 말해 뭐해 맛있지 어. 이게 원래 컨셉트 그거잖아요기본을 충실한 컨셉트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맛있더라고요 원래 기본에 충실하게 제일 힘들거든요 기본에 충실해서 맛이서 만드으셔서 그런지 약간 고급 중화요리점에서 먹는 그런 기분? 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베오반점에서는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보자 가맹점을 지금 모집 중에 있다고 해요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아베오반점 같은 경우에는 전 메뉴가 요리 과정이 단순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초보 창업자나 요리를 잘못 하신 분들도 손쉽게 배워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 지점에서 생겼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가성비면 가성비고 마시면 막 이게 두 가지 잡기 힘든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식이 원래 많이 먹으면 느끼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계속 땡기는 그런 맛? 응.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